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이현영입니다. 네, 속포입니다 오늘은 워너스가 할로윈 파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옆에 계신 분, 반이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나와주세요. 저는 발림 세포입니다. 발림, 발림 사랑 세포. 세포입니다. 크로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다 <웃음> 부족하겠다. 부족하겠다. 부족다 안녕! 몸값 다부하겠다부하겠다다 부족하겠다. 부겠부겠다부겠다 부족하겠다. 부족겠다겠다다부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희는 그러기 전에 구금이 예, 필요해요, 구금이. 아 아니, 그러시군요. 어, 네, 네 어, 그럼 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분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에 지금 얼미도요. 얼미도 바이킹이 엄청 가파른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 이거예요? <웃음> 아 안녕 안녕. 놀이기구 탄다면서 킹 받는다 정말. 저키가좀 멤버가 탈수 있는 기회라고? 아나 근데 진짜 못 탄단 말이야. <웃음> 아, 지망했다인나서 가? 안녕. <웃음> 아, 나겁 많단 말이야, 사실. 거기한테 가려져 있던 거라고, 나. 나 이거 무서운데?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나 여긴데 기한 번도 우주 없다고. 초등학생 때 이후로. 아, 나 진짜 못 가. 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여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 나 진짜 싫어. 싫은... 야! 아, 들어와. 아, 귀신이 나오진 않겠네. 튀어나오진 않죠? 튀어나와? 아나 너무 무서워 야! 들어와! 야 알바생분 있어요? 아, 아 무서워 무서워 깜짝이야 야! 야! <웃음> 아 움직여! 아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아! 쳐다보지마 가만있어 죽겠다 이거 어디 사람을 놀릴게 야 어디있구나 봐 야! 사탕이 어디있어 도대체? 아빠, 사탕을 찾아야 되잖아. 어, 깜짝이야. 야! 야! 사탕 내되 사탕. 야! 야!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안녕. 아, 이거 사탕이 없어요. 사탕이 어딨어. 엄마, 나 무서워. 아니 사탕이 어있어아 큰일 났다 내가 바이킹 타겠다 엄마 무서워. <놀라> <놀라>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 무서워 어쩌라고지이이 제가 오늘 어쩌티비를 한 이유는 어쩌라고의 끝맺음을 지키기 위해 이 코스튬을 택겠습니다 뭐야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의 진짜 미션 귀신의 집 안에서 사탕을 찾아라 사탕을 많이 가져가야지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사실 어쩔티비가 아니라 프리스트거든요 안에 귀신의 집 안에 있는 귀신들을 싹다 잡아오고 있습니다 요요요요요요요요 이런데 오랜만인데요. 가볼까요? 탐아 오호, 오호, 오호,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 이 정도 실 가지고는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 월미도 중학교 때 가족들이랑 와보고 처음 오는 것 같아. 여기 혼자 들어가? 가장 적게 가져온 멤버는. <웃음> 나등 많이 가져온 사람들을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못 들어가. 너무 어두운데? 너무 무서워 들어갈래요? 같이 들어가요? 같이 안 들어가? 같이 들어가자 아아아아 기아다 <목소리> <조용히 해, 바로. 웃음> <웃음> 갔어 나는 못가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누구를 위한 할로윈 파티죠? <웃음> 아나 못들어가 나 못들어가 <웃음> 못 못들어가 야! 다 죽어. 다 죽어. 나오지 마. 안녕? 아무도 없어요? 아 소리 나! <웃음> 방금 소리 났어! 누구 있었어! 누구 있어! 누구세요? 나땀 나, 땀나, 지금. 나 지금, 어? 비싼 메이크업 바꿔왔는데 화장 다 주워져. 고기! <웃음> 나는 이미 무슨 노래 이구인지다 알고 있지? 이걸 아는데 모른척 해줘 어떻게 해아 정말 고민되네 바이킹을 타고 싶으면 사타을 안찾으면 되는거잖아 근데 또 이거 사탕을 안갖고 오면 재미가 없을거 아니야 네. 나는 이러고는 오 바이킹을 못 타요. 혹시 이거 사탕 어린이지 아시는 분? 혹시 사탕 어린이지 아세요? 아니, 사탕이 보이질 않아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이거 참혼란하구만 야, 수염 떨어져, 엄마 두번째, 겟! 세번째까지 잡았습니다. 어, 카메라 오고! 끊었는데 아, 뭐 하는지 듣진 않았는데 대충 예상이 갑니다. 공포 체험 이거예요? 아, 미션.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킹소 <웃음> 같지. 오늘의 진짜 미션. 나 그럼 안 들고 나오면 안 돼, 그냥? 나 타고 싶어. 저 그냥 그냥 즐기다 나오고 있습니다. 난안 들고 나올래. 나 바이크 타고 싶어. 나 바이크 좋아해요 나 바이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탕을 찾도록 찾았습니다 사탕이 있지만 그래이을 하고 싶 저뭐 하면 되죠? 아 오늘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SNL에 나오는 그 주현영 배우님 완전 팩이 돼버려가지고 이번 할로윈은 이거다 해서 그래서... 어머 이게 뭐라? 와, 진짜 이거 킹바다. 킹소 같지. 진짜 킹바다. 오늘의 진짜 미션. 신의 집안에서 사탕을 찾아라. 저는 잘찾수 혼자 가요? <웃음> <웃음> 그런 말은 안 하셨잖아요. 간다. 싸나이는. はい<スタッフ><スタッフ><スタッフ> g r 아너 가만히 있어 아왜아 아, 천장 뭐야 아왜왜왜아 왜? 왜? 왜? 아, 뭐야 깜짝아 일어나지마 왜 일어나? 공포퍼 체험을 끝냈습니다! 저는 규칙이. 음. 사탕을 많이 적게 가져온 사람이 벌칙으로 이 하이게임을 탄다. 어, 그쵸. 난몇개 가져왔어? 나는. 아, 아 10개. 아 나는 아난아 좋았어. 10개 가져왔어. 6개밖에 아 없었는데? 어? 6개밖에, 없는데? 어? 6개밖에, 없는데? 어? 6개밖에 없는데 10개를 가져왔어. 몇개 가져왔어? 저 5개인가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 스코어가 어떻게. 진짜 되죠? 많이 가져왔어. 들어가지 못했어. 어? 근데 형도 안 먹었다 안 갖았잖아. 난 들어가긴 했어. 나는 아예 안 들어가지 못했어? 어. 아. 그럼 시원님 바이킹 타러 갈까? 그래님 어. 근데 아. 제가, 아. 제가 바이킹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아. 제가 아주 사랑하는 인형이 대신 타줄 거예요. 아! 여기요? 저요? 아! 저요? 아, 여기, 여기. 저, 여기. 아. 아. 아니, 근데 이 형은 카 사탕을 안 받는, 받는데 받는. 안 갖고 오더라. 왜? <웃음> <거의> 아나 <웃음> 근데 아직에 바이... 바이킹 타라고 했었잖아나 타고 보 싶어. 안가 바이킹 타고 싶어. 아 월미도 바이킹하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꼴등인 시온이 대신 서우영이 타준대요. 오. 갈수.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꼴등인 서우영을 제외하고 혹시 월미도 꼴등이라고요? <웃음> <웃음> 월미도에 온 김에 서우영이랑 같이 타고 싶은 사람. 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타세요. 아, 안되겠습니 네. 타세요. 아, 그러면 세명 그거 할래요? 대기로 <목소리로> 올라갔을 때 머리 로 하트하기? 아, 아, 그래, 안안나 타고 싶어. 아, 타. 아, 아, 타자. 다 같이 탄다. 원호스에서 버니, 레이븐, <웃음> 서우이도 이렇게 타는 걸로. 출동! Let's go! Are y o 어 자, 어때? 자, 월미도가 뭐의 주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워라민 저벌도! 틀렸어요. 뭔데? 워라민 대박나자고도 와, 짜릿해. <웃음> <웃음> 짜릿해 뭐냐? <웃음> 짜릿해. 우와! 신뢰한 사람이 있어 냄새가 뭐야